6월 1일 아 6월의 신부 5월의 신부가 아니라 6월의 신부네요 뭐야 스마트폰? 여보세요 오 패니엘씨 오랜만이시네 이 아침부터? 비행장에서 패니엘섬으로 가고 싶다고 아니, 이 아침부터 자 파니의 섬으로 가봅시다. 야, 아침부터 파니 씨가 저를 부르니까. 어, 아침부터 미안하지만 나 파니의 섬으로 해외 출장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. 오오 뭔가 사람들이 많은데요? 이분들은 아 결혼 기념 사진을 찍고 싶다고 파인 됐을걸요? 촬영 준비 세트. 아, 어 나에게. 니사람이 보시구나. 요리신부라고들하잖아 얘네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부리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 나 예쁜 가구를 꾸며보고 싶었어 우리 집은 아직도 가구가 부족해서 못 꾸미거든요 오, 너무 예쁘잖아 집에서 하듯이 꾸미고 내카탈로그에 있는 물건 별로 없는데 다른 가구들 못쓰게 하는 거예요? 웨딩드레스 너무 예쁘다 면사포 봐 너무 예쁘다 우리 자기래 머리가 약간 엘비스 스타일이시네 나한테 맡겨도 괜찮으시겠습니까? 후회하실 수도 있는데 이벤트템으로만 해도 진짜 만족스러워요 그래요? 러브러브한 모습을 간직하고 싶으시다 음. 둘이 뽀뽀할 기세네 <웃음> 결혼식 <웃음> 촬영 세트장을 <시트정을> 꾸미는 거예요 <웃음> 아. 오왜진 거구 그래, 나 이거 갖고 싶어 <목소리> <목소리> 포포 능력자네 <않네. 목소리> 포포랑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<목소리> 이벤트 탭 안에 있으니까 배치해주면 <목소리> 되고 <목소리> 결혼식이 열리는 예배당처럼 꾸며진 세트장 음, 수많은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원의 사랑을 맹세하는 그두 사람 <목소리> 화이트와 핑크의 느낌 하, 이게 내가 전문인데 이게 저의 느낌이죠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멋있게 꾸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> 와웨딩바다 아 바닥이 이렇게 깔리는 거고 아 여기서 바로 칠할 수 있네요 난 가구가 예쁜 게 없는데 웨딩 벤치 웨딩 아이템은 요게 단가 보죠 일단 핑크색을 원했으니까 이벤트템으로 오 예쁜데? 되는 대로 꾸며봅시다 짜라란 <목소리> 짜라란 핑크색 의자의 하객석을 많은 하객들이 지켜보는걸로 이렇게 해도 예쁘지 않을까? 어, 테이블을 못 놓네 여기다가 좀 띄워놓고 기다려보세요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예쁘게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도님 것도 보고 있는데 두분 취향이 똑같아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 요런 곳에 화분이 좀더 예쁜 게 있으면 좋겠는데 큐트 테이블에 촛불 올리는 것 똑같아요 아 진짜? 아 그럴 리가 없어 색깔 변경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정렬 아 X 아 X X로 할수 있구나 X 음 핑크색이나 화이트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 플라스틱 용기 벽걸이에 수건 별 모양 가랜드 벽걸이 양초 되나? 최대한 음. 꾸며주겠어 초로 여길 꾸미고 이곳에도 이거를 달아주고 음... 그 다음에 또 멋질만한 거 없나? 핑크색과 화이트 오! 이거 예쁜데? X 이거 컬러풀 빨간거 오 핑크 핑크 오 화이트 화이트 무슨 색감이 더 어울리려나? 화이트가 더 예쁜 것 같네 주왕에놓라고요주왕에주왕에는 중앙에 중앙에? 놓을 데가 없어요 바닥 조명 이거 핑크색 아니에요 핑크색? 알파카드를 옮길 수 있어요? 아 아, 하하하 바둥바둥거려 아, 바둑바둑 잠깐만 떨어져 계세요 오케이 조명을 아 조명을 이렇게 오 예쁜데 주레를 쓸 단상이 없어요 단상으로 쓸만한 게 없는데 주레를 할 만한 거 주레를 할 만한 거. 근데 벌써 좀 예쁜 거 같은데요 이것도 색칠할 수 있는데 오! 화이트가 있다! 핑크도 있고 화이트도 한번 만들어보고요 음. 화이트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투머치가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또 너무 많으면 투머치가 된단 말이죠 음. 식창에서 가렌다시이 생일파티창 같은 건기분탓인가요 <웃음> 그래요? 그래? 그럼 그래, 이거 빼자 이거를 만약에 다 둘러가지고 놓는다면 어떨까요? 음. 이런게참어렵구만 인테리어라는 것이 너무 투머치해도 예쁘지 않단 말이지 음? 아 여기 딱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데 피아노가 없네 아 이거는 안 돼요 하얀색 피아노야 되는데 그럼 하프? 어때요? 사실 여기 약간 꽃으로 쫙 깔고 싶긴 한데 히아시스 조명이 핑크랑 화이트가 없어서 좀 아쉬워요 말걸까요 <목소리> 완벽해! <목소리> 아 사진 촬영 구두와 조명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사진 찍을 때 A버튼 누르면 거기서 지정한 리액션을 해줘요 어허. 나는 없어지고 하나 둘 머리 박치기 한것 같은데 좀더 땡겨서 뽀뽀하는 걸 찍고 싶은데. 오잘 나왔다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어때요? 방금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. 아 역시. 오 웨딩 벤치 아니 웨딩 벤치를 왜 주머니에 넣고 다니셔. <웃음> 사랑의 결정. 다양한 세트장도 아 네네네 네, 네. 돈이 많으신 부분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하다 보면 더 예쁘게 찍을 수 있겠지. 어, 너무 마음에 들어다 너무 좋다 끝났어요 한이혜씨 네 오케이 오케이 내일 출장도 예약해놓고 택배매 서비스를 시작했다구제 <웃음> 짐을 <웃음> 보내준대요 집으로 가구를 어떻게 바꿔 가요? 리포한테 가서 말 걸어서 에? 볼수 없네 그럼 이제 여기는 내일 다시 출장을 오고 내입 서비스를 이용할래 와 9개? 오, 9개밖에 못 받았잖아 11개씩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? 나왜 9개밖에 못 받았어 아 20개가 없었어 뭐 있는지만 좀 볼게요 지금은 이거 다섯 개밖에 없네 나중에 저게 또 계속 생기면 그때 바꾸면 될것 같아요 모아놨다가 돌아갑시다 아 이거 맨날 해야 되겠다 재밌네 이거 헉! 웨딩드레스 사진도 있.. 웨딩드레스도 있어요? 웨딩드레스도 갖고 싶어 레시피 제가 안 갖고 있는 거? 가을 레시피? 봐 하니엘씨 내가 왔어 웨딩 촬영 웨딩 촬영 걱정하지마 내가 왔으니까 응? 오늘도 웨딩... 우와 뭐야 이 커튼은? 어 뭐야 이 커튼 너무 예쁘잖아 이거 무슨 느낌 무슨 느낌일까 오늘은 결혼식 세트장 아 피로염 파티장 화이트와 핑크 느낌으로 아, 근데 리사 완전 제 스타일이다 그쵸?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이트와 핑크를 딱 하네요 피로연 느낌 오, 이번에는 가구 뭐가 있을까? 웨딩 체어 아하 웨딩 테이블 웨딩 테이블에 어, 두개 늘었네 리사 파운데이션 너무 많이 바른 것 같아요 아니야 원래 피부가 새하얀 거지 이것도 색칠을 할수 있네요 화이트로 할수 있는 건가 와 어, 너무 예뻐 음, 너무 예뻐 이거 내거찐콩 해야지 이거 너무 예뻐 내 우리 집이 항상 이렇게 깔아놓고 싶다 와 진짜 사기야 사기 웨딩 아이템도 진짜 다예쁜것 같아요. 이번에는 화이트로 깔까요? 대칭을 맞춰서. 화이트 입, 화이트 입. 넌좀 비켜 있어봐. 화이트 예쁘죠? 여기다가 웨딩 체어도. <웃음> 점수 못 받겠다. 왜요? 언니 결정받으려면 지금은 리폼 안한 큐트테마를 해야 돼요 아 큐트테마를 해야 돼요? 테이블식 컴이 안 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필요엔이니까전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요. 잠깐 여로 옮기고 이렇게 놓고 다음에 역시나 빠질 수 없는 웨딩 벽 장식을 꽃밭으로 만들겠어 음? 여기다 이렇게 싸는 게 낫겠다 뭐 하시는 거죠? 아 저요? 꽃밭 만들기 필요연의 느낌은 약간 숲속 숲속의 미녀같은 결혼식은 원래 꽃이 많아야 됩니다 풍성하게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씩은 빼야겠다 여기에 이렇게 꽃으로 시작시작 발라놓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는 너무 힘든 일이야 이거 음. 좋네요 좋네요 여기다가 지금부터가 난관인데 하나, 둘, 다섯 종류를 썼잖아요 이제 여기다가 무엇을 놓을 것인가 피로연이니까 부부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줄까? 음 여기다 놓을 수 있는 걸로 케이크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았나? 케이크 뭔가 부부의 서약서 이런 거 쓰는 느낌 아니면 훌라훌라 인연을 <웃음> 그리고 여기다 올려놓을 수 있는 거에다가 화이트가 나오려나 화약소 괜찮죠? 이거 다음엔 케이크도 나와요? 케이크 진작 줄 것이지. 이게 약간 투머치가 되더라도 많이 깔아야 돼요. 안 그러면 점수를 주지 않는다고요. 자유해요 진짜. <웃음> 음, 정말 쓸만한 게 없구만. 항아리? <웃음> 의외로 고급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.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을 것인가 구도를 한번 볼게요 이기 들어갈 수 있나? 어? 안줄수 안 있네? 어? 얘들이 의자에 앉네요?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거였어? 웨딩 케이크가 있으면 꾸미기 훨씬 쉽긴 한데 그래서 아쉽지만 엄마의 케이크가 있으면 쉬워, 더 쉬웠을텐데 을 원앙처럼 쓰고 이렇게 해서 두칸한칸한칸 이것도 대칭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대칭을 맞추고 여기 손님들이 이렇게 와서 앉는 자리 음악이 울려 퍼지고 그러면 또 여기 중간이 약간 썰렁하니까 는 난로 위에 꾸밀 게좀 없어가지고 아쉽기는 한데 이런 것도 화이트로 안칠것 같긴 한데 사진 같은 거 놓을 것도 없고 잠깐만 아 우드 색깔인데 난로 포기해야 되겠죠 이 화이트 아니니까 난로가 예쁘기는 한데 색깔이 안 맞아가지고. 웨딩 벤치를 놓을까? 어차피 얘네 별로 신경 안쓸것 같긴 하거든요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 앉아봐 지금 어떻습니까? 웨딩 사진을 이렇게 찍을 거거든요 제가 웨딩벤치 하나도 안 놔도 될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올까요? 전화해될될까요 지금이 좋긴 한데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? 안 보이는 곳에다가 세팅을 좀 더해요 지금 이거 되지 않을까? 20개 이상이면은 분명히 점수가 나온다고 했거든요? 나에게 정말 조금만 더 아이템이 있었다면 사진을 찍읍시다 제 캐릭터를 여기 난식 다음에 사진 찍기를 누른 다음 아래로 어떻게 내려가더라 아래로 아래로 아니 너 말고 아래로 내려가는 아 됐다 아 부분만 나와야 돼요 표정 유지하시고 제발 제발 11개 어제도 그렇게 만들어놓고는 오, 웨딩 테이블 좋아 오! 11개 받았어요 11개 사랑의 결정 11개 사진 찍는 게 쉽지 않았어요 11개 11개 오늘 뭐뭐 나왔나 아 이거 파티력 진짜 너무 예쁘다 나중에 다른 것도 나오니까 모아놔야지